예쁘다 yep, Thank you. 갔다. 뜨거워. Staring s p a n s 오, 강아지다. 강아지 있다. Uh, these two are both Burgundy Pinot Noir this one is actually Pinot Noir and Gamay it's from Claire Naudin who's like become a pretty renowned natural uh, Burgundy producer in Cundamore this is a you know purchased fruit <laughs> And I d o n 진짜 맛있다. 미쳤어. 미쳤지? 맛탱 언제 음, 먹어야 돼? 첫 번째 메뉴. 안에 크림이 있어. 안에 크림이 있어 음. 음, 상큼한데? 치즈가 치즈인가 이거? 샐러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. 야 샐러리 진짜 못먹는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다 그렇지 않아? 음! 와!